안녕하세요. 피투게더의 원더미입니다. 네, 오늘은 원더미의 제두 번째 브이로그 시간인데요. 지난 브이로그 시간에는 식단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브이로그의 주제는 몸짱으로 가는 지름길, 나에게 최적화된 효과적인 운동계획짜기로 주제를 설정하였고 그 소편으로 두 가지의 영상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1편에서는 근성장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몸이 좋아지기 위해 즉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근육성장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떤 원리로 성장할까요? 바로 SRA 원칙이라는 것에 의거하여 근육은 성장합니다. SRA 원칙이란 S 자극, 회복 R, 적응 A, Stimulus Recovery Adaptation 이 SRA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근육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극이란 근육을 찢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찢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덤벨이나 이런 걸 들면서 그 해당 근육에 자극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회복이란 자극으로 인해 찢어진 근육이 찢어지기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응이란 자극으로 인해 찢어진 근육이 이 자극에 대비해서 근육을 더 만들어 놓아서 적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자극, 회복, 적응을 순차적으로 거치며 근육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RA 자극, 회복, 적응을 여러분이 현명하게 다루어 주셔야지 효과적인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오히려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켈 박사 연구진이 2016년도에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어떤 한 근육에 대해서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적절한 회복과 적응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자극을 너무 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에게 맞는 자극, 회복, 적응 사이클을 찾으시고 이것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시간 투입 대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근육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하고 휴식을 얼마나 취한 뒤에 다시 운동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유전, 약물, 나이, 스트레스 정도, 운동능력 발달 정도, 수면의 질, 양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마다 이 회복하는 리커버리와 어댑테이션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본인에 맞는 이걸 다 찾겠어? 그래서 저희는 운동에 포커스만 맞추겠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과 적응시간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과 적응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회복과 적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량. 이는 여러 연구, 아주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더 많은 운동량을 자극으로 주게 되면 근육은 더긴 시간에 리커버리와 어댑테이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의 활동 정도. 이는 하고 있는 운동에 근육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이두컬을 할때 이두근육에 자극이 가는 양과 턱걸이를 할때 이두근육에 자극이 가는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운동이 더 이두근육에 자극이 많이 갈까요? 바로 이두컬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그리고 세 번째 가동범위입니다. 운동을 할때 운동의 가동범위에 따라서 해당 근육에 가는 자극이 달라집니다. 가령 이두근을 또 봅시다. 이두근 운동을 할때 근육 가동범위를 모두 다 피고 다접고이 가동 범위를 모두 활용하는 것과 일정 부분만 활용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운동이 더 이두근에 더 많은 자극이 갈까요? 바로 전 가동 범위를 모두 활용한 운동이 이두근에 더 많은 자극이 가겠죠. 따라서 이더 많은 자극이 가는 운동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회복시간과 적응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 신장성 수축. 이는 운동시에 근육을 이완시킬 때 최대한 천천히 이완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근을 수축한 뒤에 근육을 이완시킬 때 이걸 천천히 이완시킨다면 이두근육에 조금 더 많은 자극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수축의 정점에서의 근육길이. 이는 수축을 최대한 했을 시에 근육의 길이를 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두근을 또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더 많은 자극이 이두근에 갈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근육이 더 길어진 상태에서의 운동 부하를 줬을 때가 더 짧아진 상태에서의 부하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이 이두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자극의 종류가 되고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리커버리 시간과 어드테이션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스장 가셔서 운동을 하실 때이 다섯 가지의 그런 자극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시고 아 이렇게 짧은 가동 범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게 이두근에 좀더 많은 자극을 가기 때문에 나는 전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같은 시간 투입 대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구나 등의 개념을 숙지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좀더 보다 효율적인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근육 성장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나에게 꼭 맞는 운동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피트게대 원더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피 t 하나로 되세요. 안녕.